부동산의 구별이야. 여기서의 컨셉은 무슨 컨셉 같아 10.7 문제예요. 1 0 영어로 10.7가 뭔지 알죠? 무슨 문장 구조 문제예요. 문장 구조. 문장 구조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야. 이거 보통 토플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기는 되게 쉬워요. 그안 돼. 뿐마을 쳐주면. 그안 돼. 안 돼. 뿐마 아니라. 뿐마 하나밖에 나와도 안 돼. 안 돼. 콧만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자, 봐봐. 그럼 안되면 뭐 넣어? 그치? 접속사라는 걸 써. 접속사. 접속사 쓰고 주어동사 만약에 나왔어요. 맞아. 접속사가 앞에 나와도 상관없어. 접속사의 역할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이것도 맞아. 어떻게든 간에 구조는 이런 구조선에서 해결이 돼야 돼. 위에 건 안돼 그래서 내가 이제 기억하기 쉽게 주절주절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거예요 여기 주절이잖아요 주호동사 나는거 주절이라고 그러잖아 이봐. 주절주절 어? 그래서 내가 주절주절 하지마 주도 많이 꼬매놨다 내가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주절주절 하지마 라고 절대 무조건 틀린거야 이거 그럼 여기를 보장받아요 세부적으로 여기 접속사는 보통 뭐가 놓고 안쓰어 이거 봐 앞에 나왔을 때 그렇지 부산을 이끈 접속사들이 나오겠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if 조건 뭐 양보의 도그 다음에 시간에 when 이런 것들 나오겠지 as 이런 것들 그지 물론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why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을 이끄는 접속사 이런거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말고 어? 양보 양태 뭐 이런거 말고 대조 why나 와이디나 웨어리지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봐야 돼요 시험 분제는 이거 절대 안 나와요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 분 하면 뭐가 나오냐면 관계대 명사도 뭐야 반대나 관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바로 오늘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왜냐면 관계대 명사와 관계부사 저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절이기 때문에 형용사들을 이끄는 접속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아, 자, 간략하게 얘기하면,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등위 접속사와, and, or, but,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등위 접속사라고 그러죠? 어? 어, so, yeah, 어, for, 이런 것들. 등위 접속사라고 그래.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뉜단 말이야. 종속 접속사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세 가지 기능. 어? 세 가지. 네 개. 세 가지 기능이 데 하나는 뭐야? 명사제인 읽던 적 없어. 대시나 웨더들 같은 거.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절을 읽던 적어 없어. 이게 관계형사절과관계부사절을 말하는 거야. 세 번째가 부사절을 읽던 적이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숙여했잖아 이런 것들. 이 범위에서 안 벗어나. 그럼 본부에 뭐라 고와있냐면 네. 뒤집어 봐봐. 오늘 어떻게 나와있냐면, 29번인가요? 29번에 이렇게 나와있을 거야. 핵심만 적어볼게요. 왼절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잡아. When,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주어가 뭐니? 이렇게 시작한다 When, I, asked.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니? 어, 그룹, 어, children이라고 나왔을 거야. 요 아, 이거 다 귀찮아서 못쓰겠고요. 대박. 여기까지도 한번 부착할게요. 얘가 부사들이 끄는 접속사예요. C를 컨정 접속사 주어, 동사. 그리고 이제 뒤에 여기 이제 간접목조가 되는 거야. 동사 형태에 따라서 이제 뭐가 나올 것인가가 결정되잖아 간접 목적가 나오고 얘들아 봐봐 간접 목적그 다음에 헷갈리지마 아이서부터 묶어야 돼 아이서부터 묶어 어디까지 묶어? 쭉 나가서 이어까지 묶어 왜? 이거 꾸며주는 거야 꾸며주잖아 목조위드에목적가 없잖아 그 뒤에 부사 둥둘이 나온 거고 결국은 그렇지? 이렇게 묶는다고 하잖아 간접 목적 꾸며주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나오겠어? 직접 목적은 나오겠지 직접 목적은뭐 있는데 어 원절이 나왔잖아 의문사절이에요 그러면 100% 어와 네, 여기 주어동사 나왔죠 헤드 인조이드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자 이게 어디까지 갈 거야 끝 마무리만 합시다 어 컨박까지 그럼 여기 뭐야 직접 목적 이거 의문사절이야 거기 것이 아니야 왜 여기 의문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무엇이야 그들이뭘지였는지를 질문했을 때 이렇게 돼 해석 해석은 안 하는 거니까 어차피 됐죠. 자 얘들아 이거 무슨 절이라고요? 그 여기까지 해석했잖아. 지금 주절 주절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주절 주절 안 된다.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걸 다시 한번 왔어. 주절 주절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접속성을 붙여주면 뭐가 될것 같아요? 높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됐죠? 얘는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이에 자, 그럼 주절 하나 나와 있잖아요. 됐죠? 이렇게 씁니다.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건는 부사절. 부사절 하에요 왼으로 시작해서 컴박까지 끝났다. 여기가 뭐다? 부사절. 부사절이 해결되는 거.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 우리 지금 뒤에 나올 거는 뭐야? 무조건 주절이 나와야 돼. 그럼 주절이 나오다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둘 중에 하나야. 자, 봐. 매니어부, 아, 이게 3번이었죠. 꿈이 나올까요? 아니면 매니어부, 뱀이 나올까요? 이런 문제예요. 뒤에는 뭐 나와요? 어, 초주 동사 나왔죠. 뒤에 보면 보지도 마. 여기 동사 나왔죠. 그럼 여기가 주어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주어가. 그럼 맞죠? 왜? 여기 부사적이잖아요. 그럼 주어가, 여기가 주어가 되면 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이게 되는 거 이래야지 주어가 돼 됐어 그래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문장 전체 구절은 뭐다? 이거다. 부사절, 콤마 주절. 스톡체에서 이게 중요해. 표준이야, 스탠다드야. 부사절, 콤마 주절이 되는 거야. 전체, 전체 봐야 돼. 숲을 봐야 돼. 알겠어? 웬일 끄는 시간 부사절. 어찌됐든 부사절. 그 다음에 여기 주절을 시작하면서 이 있으면 얘가, 홈이 있으면 이거석잖아 그치 않아? 그럼 홈이 나오면 이건 종석절이 되는 거야. 종석절. 앞에 있는 걸 꾸며 들어가는 거야. 주저이 아니야. 여기서 관계되면서 개입하거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다 지워. 지우고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해. 주어 동사만 나와 있으면 돼요. 주어 동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꿈이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꿈이 접속 수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동사가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문제가 생겨. 자, 문장구조 수척철관한 문제였다. 일단은 29번 됐어.